지금은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간에 있죠. 어, 그리고 지난 정부에는 어, 가혹할이 많지 어, 정부세며 그다음에 양도세며 시득세며 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너무나 규제가 심했었습니다. 세금이 중과가 되는 폭도 굉장히 컸었고 어, 그러다 보니 어, 1세대 1주택자들이 나는 투기를 하는 세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소득도 없는데 집한채 똘똘한 거 가지고 있는 죄 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집을 하나 더 사는 그거 지금 중간에 있는데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상속을 한채 받았는데 종부세가 왜 이렇게 폭탄으로 나왔나요 뭐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한 건 2월 달에 세법 개정할 때 그게 반영이 됐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집을 샀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6월 1일이 끼어 있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이주택 보유자인 거죠. 어,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했겠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가가 완화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그 정권의 그 입장이 또 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하시면 도움 되리라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보도자료에 이렇게 한국판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이래가지고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가 지금 뭐 나와있네요. 여기 보면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에그 관련 이슈하고 쭉 나와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어, 정부가 22년 어, 공시가격, 그, 관련을 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뭐, 각종,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던가 봐요. 어, 2022년 3월 26일, 서울경제신문에, 1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수천만원 세금을, 어, 낼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어, 이렇게 기사를 안 내면, 미리 집지를, 못 하는가 봐요. 짚는게안 쉬운가 봐요. 어,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도 뭐 배우는 것들이 많죠. 그것처럼 여기에, 어 이렇게 이의 재기하기 전에는 뭐 모르는 거죠. 일시적 이주택자. 이사나 상속 등부도기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억울한 사례. 실제 그렇네요. 그죠? 어, 기획재정부 이제 입장이 이사나 상속 등부도기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가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 일 세대 1 주택자 혜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답니다 어~ 근데 그간 이제 정부에서는 어~ 일시적 이 주택자에 대해서는 다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그~ 적용하는 거를 배제해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어 상속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집이 이렇게 두개된 경우에는 근데 이사 가려고 두채산 거는요. 어, 다만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었대요. 그래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치를 안 했답니다.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돼서 어. 힘들어서 안 했답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라 하면 요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법률 개정 사항은. 그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겠죠. 이 시행령은 대통령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개정하는 게 쉽습니다. 요거는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그 밑에 이제 뭐 조례나 뭐 규칙 이런 거는 각 지자체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법령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거는 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중에 혜택은 기본공제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 되는 게어 일반은 어 6억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어 11억까지 이렇게 혜택이 늘어나 있네요. 기본적,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게, 요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어, 그렇게 돼 있고, 어, 고령자 분들이 장기 보유세 공제 받는 것도 최대 80%.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정부세가 부부가 각각 6억씩이나 아니면 총 각각 6억씩 해서 총 12억이죠. 이렇게 공제를 받는 방법하고 아니면 공동명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자로 11억원 이렇게 어, 받는 방법 중에 이제 선택을 할수 있겠죠. 이것도 어, 선택할 수 있고 어, 하여튼 택일할수 있습니다. 어,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받는 이런 방법하고 두개 중에 하나를택일를할수 있고 어, 정부는 어쨌거나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래요. 뭐 6월 1일 현재 이사 때문에 뭐 이주택이었던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1주택으로 봐준다라고 하니 어 그리고 21년 이제 공시가격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걸 고령자 납부 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분납도 그동안 뭐, 요, 기사에서 보도했던 게 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액이 이제 250만원 초과할 때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후에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고요. 1세대 1주택자 제한 이런 게 없답니다. 뭐, 다할수 있다네요? 그런가요? 뭐, 제가 종부세를 저는 뭐, 납부, 분납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서, 뭐, 예사로 받봤습니다그 어. 다음에, 어 신축주택은 작년도 공시가격이 없는데, 그러면 뭐, 보유세, 종부세 이게 빵원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또 기사에서 다뤘던가 봐요. 그게 아니고, 어 요거는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수택하고 토지공시가격 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이제 산출을 하고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을 해서 과세표준을 산출을 한대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잘그 가액을 산출을 해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거 하나는 뭐냐? 이사 때문에 그동안 이주택이 어, 되어서 종부세 세율이나 이런 게 중과 적용받던 분들이 어, 그거는 1주택자처럼 그냥 혜택을 다 주는 걸로 혜택을 준대요. 그게 그냥 바뀐 겁니다. 상속은 이미 뭐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도 그렇게 봐준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보면 다음 정부에서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야 맞겠는 게 가만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택은 요그 세금을 양도세를 뭐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하는 거는 세금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고 그 세금 플러스 그 세제 플러스 그 다음에 공급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 이거는 뭐 대출하고 연관이 되겠죠. 대출과, 어, 세금과,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물량을 다 합해서 얘가 이러니까 세금은 얼마를 뭐 완화를 하고, 대출은 얼마를 풀고, 뭐 얘는 언제 하고, 요는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뭐 요런 것들의 종합적인 그게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세금만 홀딱 풀어야 될게 아니고. 어 이거는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요렇게 돼 있고, 유기적으로 정말로 움직이죠. 이 세금이라는 게나 홀로 뭐 떨어져 움직이는 건 아니고 부동산 정책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에, 그리고 또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어, 그동안 공정과세 기반 위에, 그동안 이게 굉장히 참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과세 기반 위에 부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 여태까지는 집 가진 사람은 세금을 10개 중에 뭐 8개 하고도 뭐 8.25개 반 최대 이 정도 거를 나라에서 걷어가 주면 참 좋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무주택자나 뭐 아니면 그런 1주택자분들의 기대에 저버리기 때문에 양도세 풀어주는 거는 그 신뢰 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풀어준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니까 그냥 세금 뭐 풀어주는 거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음 정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무주택자, 일주택자 그리고 이미 세금 때문에 집을 판 기주택 매각자 이런 사람들한테 형평문제가 그렇게 어 그러니까 실질 그렇게 해왔던 그현 정부는 날 모르겠고 마, 우리는 이래 왔으니까 끝까지 이래 밀고 가겠고 다음 정부는 풀것 같으면 뭐 초장부터 완화기조로 가갖고 아이 정부는 풀어주는 정부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뭐 수요나 공급을 받으면서 안 풀어주든지 그건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요지가 결론 발표한 자료 정리하면요 1번은 어, 이사 가려고 집이주택된 사람 그냥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정부세를 똑같이 지급을 해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완화하는 거 오늘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재 정부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세금 때문에 이미 집그 비가세 될때 홀딱 팔고 세금 안 맞으려고 그냥 1주택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한테 양도세 네, 완화할게요 세금 풀게요 이러면 그분들한테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중가를 추진해 왔던 지금 정부에서는 손못댄다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떠넘길게요 요렇게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저께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리되셨죠? 어, 집두채 가지신 분은 일시적 이주택인 분은 정부세 걱정은 뭐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밤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